안녕하세요, 꼬기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여기서 이제 분짜 분자 하노이 분짜를 여기서 먹다가 어 여기 신장 개업한 곳이 있어갖고 이쪽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혹시 촬영이 되냐고 물어봤고 촬영이 된다고 해서 우리 하랑 비랑 같이 이곳을 와봤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어 광고 아니고 어떤 곳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이 너무 예쁜데? 신가과 음. 발검? 네. 와우, 맞아,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사지를 받으러 체험하러 왔습니다. 음. 어, 신기 오픈한 곳이고요. 가게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오, 우와, 샤워실 대박입니다. 아, 음. 어, 사무라님 화장도 여기? 화장도아 탈의실입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사우나인데? 솜 hơi. 솜에. 아, 오 사우나, 사우나. 와 넓다. 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사장님, 최고예요. <웃음> 최고. 형. 아, 네. 우리 좋은데 발견했어. 일로 와봐. 비, 일로 와봐. 비, 비탕, 비탕, 비탕, 비탕. 어. <웃음> 들어가. 안녕. 어? 바이바이. 빨리. 와 아, 여기 좋다. 아아 예. 할 차이 어디옷 갈아입으셨어요? 어. 뭐? 자, 저는 잠시, 잠시 촬영 세팅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절한 직원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되게 부드럽다. 응. 걔네. 어. 이게 좀 약간 극세사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뭐 다른 마사지 샵이랑 다르게 상당히 이게 의자가 부드럽네 고급 의자. 아 좋아요. 이런 거. 게네그컨 또, 게네이야 엉덩이 치지 말라고. 아 엉덩이 치지 말라니까. 이들래 <웃음> 진짜.. <웃음> 어, 그럼 나도 마사지한다잉. <웃음> <웃음> 어, 아, 이런 마사지 의자가 진짜.. 고급스러워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모든 부분이 다 지금 좋습니다. 부드럽네요. 아, 이 느낌 너무 좋아. 아, 이 티컴! Ừ Lời quay? Anh nhộn ạ HỚI Chị gái nhộn quá Cẩn thận Anh cẩn thận <cười> Chị gái nhộn nhiều nhiều hả? Nhộn n nhiều ạ Nè t n n g t t i sao mà cười c m b i Bây giờ uh... 우리 하의 짧은 다리입니다. 다리가요?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본가요? 모, 하이, 바, 본. 아, 엉덩이 치지 말라. 엉덩이 치지 말라. 남 뭐? 뭐? 죽 뭐? 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지 언니 남 뭐? 뭐? 니어, 니어, 요어 니어, 니어, 니어, 니어, 니어, 니어, 니어, 오일도 상당히 좋은 오일을 사용합니다. 스킨케어. 그, 상당히, 이거 한번 해봐도 되나? 뜬겨. 음. 내요 아, 얼굴에다가? 아. 오일이 상당히 좋은 오일 같아요. 모르는 제가 봐도 오일이 아주 부드럽고 매끌매끌하니 아주 좋습니다. 음, 무향. 그 가만히 있어. 어, 손이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이네요. 하는 지금 가려워서 미칠 날 그랬단 쪽. 꺼내 비로비왜 소리 질러? 무슨 일이야? 남지. 여보. 훌륭한 그 속마이 캡캡 맞구요. 질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봐, 아, 그거 해, 그거 어니어니,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 s 해, 그거 해, 그거 해, 그거 안, 사오잡 아. 어? 잡지 마라, 또. 하지 마 그런 거. 야, 하지 마 그런 거. 야,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우 시원하겠다 음. 좋겠다 하이 원째 명만 안지 아로이 다까비마 오빠 뭘다까비이야 <웃음> <웃음> 만지지마 <웃음> 어. <웃음> 왜 자꾸 신음소리를 내고 그래 너무 <웃음> 커 축 씨요,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어. 사싸사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뭐하는니네난안 해. 난안 해. 난안 해. 난안 해. 난안 해. 난안 해. 난안 해. 난안 해. 난안 해. 지안 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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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제는 이제는 포기했는데 정신줄로는 합니다 <웃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너 뭐하니 비는 잘 참어. 좋아? 진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우>, 시원하겠다. <웃음> 짜장면이 여기 묻어있네요. 나. 나가. 컴 다오. 제대로 느끼고 있는 비여사입니다 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제컴 <웃음>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으아, 안녕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아아아아 Cái này em làm anh nhiều nhiều nè Em massage cho anh cái này nhiều nhiều nè <cười> Em kết thúc Em không sao <cười> Để em ai ngửi v i n thái Ô biết l h ô n Trời ơi sợ quá <cười> 으아! 으아! 으 마, 마, 마, 마, 마, 마, 마, i 마, 어 마, 하지 마, 마, 마, 마, <목소리> 하, 오빠 탐나는 거 있어. <목소리> 어, 안무 아, 꺠네. 어, 예뻐. 아, <목소리> <Okay>. 아, <목소리> 어, 꺠네 예뻐. em a l i 어, em alibaba. em 꺠네 이 l 리바 a b a 꺠 어레. 네 너네 여기 어, 사진 찍으러 왔니? 사진 찍으러 왔어? 얘들아 집에 가자. 래네 길이 와이롱 집에 안갈 거야? 많이 나네, 나 험진 나네. 아니 집에 안 가냐고요? <웃음>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 지금 뭐 이왕 이렇게 된거 홍보 좀 해달라고. 네, 지금 샴푸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와, 근데 시설이 장난이 아니네요. 와, 와, 진짜 멋있다. 네. 오. 뷰티푸 오, 뷰티푸 여기 여기서 전문적인 샴푸도 가능하고요. 일단 세팅되어 있는 것들 보면 은다 이쁘게 정리가 다돼있네요 무슨 전문적인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네, 여기서 어떤 피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도 이쁘게 달았고, 멋있네요. 응? 그게 뭐예요? 샴푸 응? 아 샴푸 이걸로? 어 이런 약재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 냄새? 약간 그런 냄새고요 샴푸를 이걸로 한다고 하네요 와 사장님 최고! 썸못! 오늘 먹 Đập cái đ ầ u ậ nữa r ồ p k í p kính ô ắ p kính nắp kính p c í i đ nắp í n p k á i h í n h n k h ô k n h n í n h nắp kính n p k n h k h ô ắ n g sao k h ô n g sao đâu. k h ô n g nắp n g nắp k í p kính nắp mềm đó. h n k h à. ắ p k í à. à. nắp k n h h n 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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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드려야지. 빠이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